네, 패치퀘스트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지, 기지를 어? 기지를 세웠어요 아, 이제 기지입니다 이름을 짓도록 합시다 쿠크파크 가자, 쿠크파크 <웃음> 보니까 게임이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탄막 피하기 게임 쿠크파크에 대한 소문이 떠들고 있어 아, 보물을 찾는 건가? 고대 보물을 찾아내자 아, 보물을 찾는 그런 여행? 자, 가보죠 퀘스트, 퀘스트 시작 정글 출동! 자, 시작해봅시다 정글지역 어? 어? 재단? 치유시 두배만큼 치유됩니다 최대 HP 20만큼 증가합니다 어? 잠깐만 최대 HP가 20 증가? 여기 좋아보이던데 지금 현재 체력이 30 30 체력이 있고 이거를 먹으면 20이 증가한다는 거네 그럼 체력이 1.5배 증가? 어? 좋은데? 효과를 하나 골라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네요 체력이냐 공격이냐 방어막이냐 근데 네. 아, 근데 이거 공격력을 먹고 싶긴 한데 문제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일을 목표할 것 같아. 체력 먹자, 체력. 체력이 곧 힘이다. 미사일로 잠복들 정리 한번 해주고. 아이 날파리들. 아유, 이거 날파리 낀거 봐. 자, 늠늠늠. 아, 어, 그래도 건너 수가 있네? 자, 이거 열매 뭐지? 샷건? 샷건 먹었습니다. 샷건 먹어서 그런가? 미사일 쏘는 게좀 바뀌었거든요.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몬스터 한번 잡아보죠. 이 미달팽이 같은 캐릭터 하나 잡아볼게요 한 바퀴를 돌면은 획득 일단 타고 다닐거 하나 획득했습니다 아 슬라이드가 가능하네요 이런 미사일 피하기 게임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기술 아닐까요? 미사일 맞을 것 같을 때스하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나방컷? 바나나? 바나나 먹죠 자동유도? 자동유도? 지금 아까 먹었던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이게 무기인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인애플로 바꾸니까 무기가 퍼지는 무기고 바나나로 바꾸니까 공격으로 갈까요 공격? 압력 증가 발사중이 아니라면은 다음 발사시 위력이 충전됩니다 그냥 공격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데미지 늘어나는 시스템 야 이거 미사일을 피하겠죠 체력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처음에 체력 아이템 먹고 시작해가지고 그지만 혹시 몰라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이 나중에 안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좀 관리해두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몬스터! 몬스터고 지금 이 과일들 이거 현재 내가 먹은 미사일 종류고 자 지도를 한번 봐봅시다 음..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쿠쿠파크? 쿠쿠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어? 맵이 생각보다 꽤넓은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거 뭐죠? 보스..인가요? 위험? 자오 지금 이거 뭐죠? 맞으면 분명 아프겠죠 이거? 미사일인 것 같고 이거를 피해가지고 반대쪽까지 넘어가는거 빠른 이동? 빠른 이동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데? 어! 열기구가 생겼어요 아 이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한 번에 여러 칸이 여러 칸 이동했어 오! 오 빠름! 어, 열기구 아이템을 먹었더니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원치 않은 위험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를 원한건 아니었는데 그 아, 부근부터 흥미진진한 게 들리는 거 보니까 어, 엘리트 몬스터 느낌? 자, 숙신 피하면서 깨빼 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몬스터 스킬 중에 전진 기능 있는 이 스킬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미사일이 날라올 때슉 피하는 거 그래야 또 체력 관리가 잘 되겠죠? 오오오오오 맞아 맞아 오오, 많아, 많아. 오오! <웃음> 맞은 건가 나 맞기 전에 잡은 거 같은데? 좋아요 아이 뭐 위협 별거 아니네요 자 몬스터 다 잡으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였지? 보물 찾는거였지? 맞다 목적을 잊을 뻔했어 보물을 찾아야 되는게 목적입니다 이 게임에 어? 내 몬스터 어디갔어 모르면서 몬스터, 몬스터 사라졌어요 팽이야! 팽이야 어디갔니? 뚜벅이 안됩니다 몬스터 잡아야돼요 어떤거 잡아볼까요? 거북이 vs 나방 파리는 별 능력 없어보이는데 거북이는 뭔가 능력있어보여 저거 저거 거북이 등껍질에 들어가는거 저거 왠지 무적기 판정일거 같아 일단 잡습니다 아 좋네 이거 거북이 등껍질에 숨어가지고 반사하는 능력? 써볼까? 뭐, 뭐지? 아 근데 아까 달팽이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거북이 조금 느려. 딴 걸로 바꾸자. 내린 다음에 저저저 저, 저, 저 멧돼지로 바깥할게요. 이거는 뭐죠? 발사할까요? 발사할까요 뭐지? 발사장치가 있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아 이거 설마 사람이 들어가라고 있는 구멍 같은데? 지름길로 갈까요? 아 지름길 선택해서 갈수 있는데 어? 오른쪽에길 없는데? 어? 어? 뭐야 넘어왔어 이상한 곳으로 넘어왔거든요? 모험성을 느끼시나요? 교환할까요? 뭐 재단 같은 게 있는데 HP 1에 대한 스텝 포인트를 구매할까요? 체력 1로 좀 능력을 좀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사볼까요? 체력을... 아 어, 그러게요 체력을 깎는 게 과연 좋은 걸까? 근데 체력이 좀 많긴 해요 55 그에 비해서 다른 능력치는 2 8 6, 10, 10 이정도여가지고 체력에 비해서 다른 능력치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체력 1정도만 교환하는거니까 한번 맛보기 한번 어느정도 오르나 볼까? 포켓몬 맞서갑시다 몬스터 타깃 스킬의 위력을 향상시킵니다 어이밖에 2밖에 없네 이거 좀 능력 좀 향상시켜야겠다 부족한 과목 공부할게요 체력 1로 능력을 3 올렸어요 이거 더 올리자 좀좀더 올릴까? 8어좀더 올려볼까? 체력이 마인드서8 됐어요? 아 스탑? 아이 이거 근데 이거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끝까지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까지? 체력 마잖아 어차피 그래야 진정한 포켓몬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요? 눈딱 감고 절반까지만 올려 체력 쳐다보지마 화면 가려 화면 가리고 바까지만바까지만 올려 바까지만 어! 이 재단은 비었습니다 더이상 올릴 수가 없대요 30 정도 올렸더니 더이상 올릴 수 있대 더이상 그만하네 아이구야 강제로 하드코어 모두 됐습니다 오! 어! 어! 핏빨리는게 보여! 아, 어! 헌혈해줬다고 생각합시다 잠깐만 타조? 타조 vs 멧돼지 아 멧돼지도 좋긴한데 개인적으로 타조가 빠를 것 같지 않나요? 에잇? 넌내거야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선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 부스트! 부스트 얻었다 아, 예상이 맞았어 이동속도가 빠를 것 같은 그 몬스터였는데 한번 질주 한번해볼게요 오! 오! 오! 약간 시간이동! 오! 대박이다 이동속도 빨라지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얘는 타조니까 쿠조로 합시다 쿠조 한번 써볼까? 자 시간이동 시간이동 오! 쩔어 대신에 이때 공격은 못한다 시간이동할 때 공격은 못해 그런 아쉬운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맵을 빠르게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거마음에 들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몬스터 안잡아도 되지 않을까? 뭐뭘써 무시 우디 나쁠 거 같나요? 아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떡 하죠? 이거 뭔데? 뭔데? 대체 재단이야? 우디 나쁠 거 같나? 어 이거 그거다. 하트, 하트 있는 거 보니까 체력 관련된 건데? 아 참을 수 없다. 나한테 질부들 하고 있어. 너의 우두 좋니 안 좋니? 아 이러면 아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체력 교환하는 거잖아. 이따 왔으니까 이따 시식. 오오 아, 반대구나! 아! 안 돼! 안 돼! 아, 이런 체력 필요 없어. 아, 능력치 오이렇어요 아. 아! 아, 뭐야! 체력은 안 맞으면 돼요. 자, 우리 쿠조. 타임 슬립! 슈 가는 길, 일단 신고라도 획득하고. 와, 타임 슬립 진짜 개꿀이다. 어, 그렇지. 어! 어! 쿠조! 쿠조 어디갔어? 쿠조! 쿠조, 쿠조 사라진. 아르바닐더라도 사자. 탈게 없다. 탈게 없어. 슈 무빙 무빙무빙 무빙. 어?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번에 안 잡혔어 이게 약간 레어 레어인가 봐 레어 한 끼를 돌아야 되나 봐요 두 바퀴 잡았다 둥글게 말고 구르며 건드리는 모든 탄화를 반사합니다 오 어? 좋은데? 방어 스킬이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길어요 지금 나뭇잎 모양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여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 쩐다 아르바들도 너였구나 내 애장캐 너였구나 쿠르마들도로 하죠 이게 말도 안 되거든 사실 미사일 피하기 게임에 3초 이상의 무적이 있다? 말도 안 되거든 쿠르마들도마음에 들었다 자 이거는 뭐죠? 가장 낮은 스탯을 블로킹으로 바꿀까요? 가장 낮은 스킬이 닫치인데 어? 아 그럼 회피 없애 아 회피 영에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오! 개가! 아! 아! 아 잠깐만 회피만 없애는 게 아니라 씨 다치 이제 닫지가 없으니까 땅떼서 데서... 나 공격력이 0이야! 공격력이 0이야 아 잠깐만 일단은 이래도 재밌어 가장 낮은 스탠스를 블록킹으로 바꾼다는 거여가지고 다지가 어차피 0이니까 어차피 0이니까 떨어질 게 없지 그럼 난 손해볼 게 없어 그러면은 더 많이 눌러도 돼 블록킹만 높일 거야 이런 마인드로 다 눌렀는데 웬걸? 딴 데서 딴 데서 떨구네? 아 체력만 86이야 아 그래도 데미지가 있긴 해 아니 이러다 체력 100되겠어 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맞으면서 갈게요 그냥 아 근데 기분 탓인가? 아르바딜도 타고 다니니까 좀 미사일 많이 맞는 느낌이거든요. 덩치가 좀 커가지고 미사일 맞는 판정이 좀 넓어진 느낌? 타조 스킬을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쿠조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바꾸죠 쿠조로. 됐다. 쿠조 잡았습니다. 내가 좋은 게 시간 멈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너무 좋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네. 한 대도 막. 몬스터 스킬 사용해가지고 탐막 피하기 게임 자 피해줄게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타조 캐릭터 몬스터 이게 지금 쿠조 쿠조입니다 쿠조 자 여기는 뭐죠? 던전? 보물? 보물 참을 수 없지 일단 건물부터가 황금색이야 굉장히 보물 있을 법한 던전이고 거미 성지 거미들 때로 몰려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자 거미 몬스터 어? 아, 근데 좀세다 지금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빡센데 그치만 어, 난강, 난간을 해결해 나가는 그 재리가 있는거죠 아 근데 몬스터가 시간이 다 돼서 사라졌어요 어? 이거 뭐죠? 화면이 어두, 지금 어두워졌는데 상태 이상 같은거 같아요 아 이러면은 이제, 이제 미사일이 안보여가지고 피하기가 힘들어지죠 체력 3아 잠깐만 어려운 지 잠깐만, 나갈까? 던전에서? 던전.. 어! 어! 체력 회복 체력 회복어 다행이다 체력 2밖에 없었는데 어!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어.. 거의 다 이제 온것 같은데 문제는 체력이 3위야 아.. 거미몬스터? 어.. 집중도 가겠습니다 한 대도 마지막인데 어! 떴다! 체력 이건 뭐지? 점프하는데? 어딘데 떨어지는 위치 어딘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저것만 잡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저 거미만 잡으면 탈출할 수 있어 체력 8한대 맞으면 골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스 몬스터라 체력이 최대 8 이상이야? 아니 공격이 8 이상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거의 다 때렸어! 안돼!!! 거의 다 때렸는데... <웃음> 그 보스 몬스터가 체력이 없으니까 갑자기 발악해가지고 별의 볼 스킬을 다 써가지고 오 저희 캠프가 넓어졌습니다 쿠쿠파크가 좀더 넓어졌어요.